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간이 왔습니다 구스마일제 용사합체 다간 이제 그레이트 다간 GX까지 합체 가능한 다간 카옹은 3개 샀고 다간은 하나가 쇼트나서 하나를 더 사야 되는데 일단 여기 15년째 안 풀고 있는 피규어, 피규어장인데 여기에 미리 사둔 파이버드 액션 피규어도 보이고, 최근에 이게 삼 이제 단장을 방에 이사 오면서 맞게 집었는데 맞게 짰는데, 이게 이제 유학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이제 사놓고 그냥 정리를 안 해놔가지고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한 15년 만에 깨끗하게. 피규어를 각각 다 꺼내서 물티슈와 에어건으로 살짝살짝씩 조심스럽게 해서 일단은 다 먼지를 제거해두고 다시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언젠가는 이렇게 다 뜯어서 한번씩 가지고 놀아봐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다간이 왔으니까 다간을 한번 언박싱해서 놀아보죠. 불량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박스도 이제 택배로 목요일날 받았는데 금요일 목금요일날 일이 있어서 못했고 이제 주말이니까 오늘 토요일이니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량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중국 공장에서 오는 거라 코로나 때문에 지연돼서 작년 9월에 사놓고 이제 올해 6월에 받아서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한번 뜯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량이 없기를. 오 기대된다. 오 기대된다. 와, 박스가. 굉장히 크니까 박스는 슉 날씨가 살벌하게 덥네요 일단 외관상으로 박스가 구겨진 것은 없습니다 포장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홀드원을 어. 보면 홀드원을 보면 이렇게. 어, 32, 3 c m 정도 되겠네요. 설라니까좀 불편하긴 한데 참. 아주 멋있네요 박스가 박스가 요렇게 돼있고 유튜브에서 이거 제작하신 분 설명하는 유튜브를 봤었는데 뜯어봅시다 이렇게 해놓고 박스에 이렇게 그림이 나 있는 거를 볼수 있고 박스 뒤쪽도 이렇게 아씨 박스가 너무 크네 이렇게되겠습니다 일본어로 깨어나라 다간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깨어나라 이렇게 칼하고 캐논 스탠드도 들어있다고 하니까 조심해서 뜯어주고 치우고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 있고 한번 뜯어 보도록 하죠. ов <산만> 설명 <웃음> okay. 설명서를 보고 조립을 하라고 했으니까 설명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음, 이거 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심해서 이렇게 지금 일본어로 되어 있고 한국어도 써 있네요 써 있고 조립설명서, <웃음> 조립설명서와 부품, 돼 있고, 음, 이런 식으로 허락합니다. 실명서를 보고 너무 어두우니까 불을 좀 켜주고 불편하긴 하지만 의자에서 앉아서 이 스탠드가 이제 이쪽에 박스 아래 앞쪽. 이제되있는걸볼수 있고 이걸 뒤집어야되는데 뒤집어서 이렇게 풀러주고 소심이 뒤집어 줍니다. 숨 기가 너무 힘 들어 좋아 좋아. 품이 되습니다 불을 좀 켜주고 식으로도 있고 아래 위 하나씩 보도록 하죠 위쪽에는 손가락이 돼 있고. 가간이 굉장히 작네요. 와 엄청 작다. 이 비교를 해보면 이게 갤럭시 폴드폴드 원이고, 이게 다간. 엄청나게 작네요. 이거 치워보면 굴러가기도 합니다. 앞바퀴가 굴러가고 뒷바퀴도 굴러가고 굴러가기도 하네요. <웃음> 라이너 가오는두 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열리기도 하네요. 설명서를보봅시다설명설를 보고, 다명서를 보고, 썰 유튜브 영 영상에 유튜 보고, 상에고 이 부분을 살짝 더 손오공 왕구에서는 그냥 열면 됐었는데 여기서는 이 부분을 살짝 열어주고 그 다음에 다리를 한 다음에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살짝 들어주고 아, 좀 불안 한데, 아, 여기 갈라진데, 여기 갈라진데, 이 부분을 들어, 주라는구나. 부러질 것 같은데. 참고로 변신 전에 다가는 요런 모습입니다. 아, 들렸습니다. 여기를 잡고 너무 세지 않게, 너무 세게 하면 부러지니까 여기를 살짝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서대로 다리를 이렇 빼주고. 그 다음에 다리. 요 부분이 아까 이제 이 부분이 다리가 되는데요 부분을 요렇게 이렇게 어 다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두개를 세워서 세운 다음에 옆으로 벌려주고 벌려주고 여기도 어깨를 보시면 여기에 미세하게 까만색 있어서 이게 왔다갔다 해서 이거를 살짝 내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얼굴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웃음> 조심해서 <웃음> 얼굴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하고 이런 식으로 빼서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접어주고 이렇게 그리고 올려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다간이 됐습니다. 매그넘이 어딨지? 매그넘 이 참고로 여기 있는데 너무 작아서 스티커로 붙여놨습니다. 다간X로 변신을 시켜봅시다.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의할 점은 전부 다 들어있는 설명서에 천절하게 써 있습니다. 뭐 일본어를 몰라도 그냥 그림으로 전부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냐면 이게 제가 피규어를 조심히 다루는 이유가 이게 손 이게 힘이 센 아주 헬스를 많이 해서 힘이 센 것도 아닌데 피규어가 요렇게 스즈미어를 보면 귀짝이 하나가 떨어진 것을 보수있니다 이게 박스에서 꺼내서 하다가 그냥 톡 하고 부러져 가지고 그리고 저기 뒤에 있는 오네가이 티처 저기에 안경이 부속품으로 들어있는데 안경도 그냥 꺼내다가 너무 작아서 부러져 가지고 그냥 박스 안에 한 15년 동안 그냥 고이 잠들어 있습니다. 순간접착제로 해봤는데 너무 얇아가지고 붙질 않더라고요. 할수 없이. 이거는 손오공, 예전에 나온 손오공 완구처럼 가지고 놀려고 나온 완구가 아니고 진짜 그냥 좀더 세세하게 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완구기 때문에 천천히 설명서를 보면서 천천히 가지고 놀 때도 천천히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그러면 설명서를 보고 다간 X로 한번 스탠드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합체했을 때 이것도 유튜브로 봐서 안 돼. 여기 뒤쪽에 홈이 있으니까. 여기에 홈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여기에 홈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해서 이렇게 장착을 시켜라 다관을다관을 이렇게 세워서 할 수도 있고 요런 식으로 그냥 할 수도 있고 다관을 세워서 변신 상태에서 세워서 매그넘을 들고 파이크 쓸 수도 있겠네요 합체 한번 요거는 변신하는건 좀 귀찮으니까 그 영상 보시기도 좀 귀찮고 저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 영상 합체하는거는 스킵을 하고 다 되면 이제 프로포션으로 다된 거를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면 음뭐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와서 카옹도 지금 이제 출발했다고 하는데 언제 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작년 9월에 예판을 해놓고 오늘 엊그제 받은 거라 다가는 문제 없었고 라이너 가오도 큰 지금 육안으로 볼때 도색 벗겨짐이나 어, 크게 기믹같은게 크게 문제가 지금 생기는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러면 스탠드를 조립을 하고 스탠드 조립을 하고 일단 다간 엑스로 먼저 변신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스탠드에다가 이렇게 이거 무슨 모드였지? 그 화면처럼 그 모드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설명서를 보면 여기에 아까 이렇게 파츠 두 개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예비 부품인 것 같아 가지고 합체했을 때이 라이너 가호가 부러질 수 있거나 아니면 오래 두면 기믹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 요걸로 합체했을 때 요걸로 파츠를 갈아서 사용해도 됩니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비 파츠고 그래서 이거는 딱 다리 부분만 요렇게 뒤쪽에 약간 기믹이 다른데 살짝 요것도 파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이 예비 부품 아까 그 저기에 있었던 흰색 흰색을 여기 안에 넣어 넣어서 다관을 설명서를 보고 이렇게 원래는 다간을 넣으려고 했는데, 이 다간을 넣고, 이제 여기에 다간을 넣어주시고, 다간 마크, 엠블럼을 이 자리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딸깍거리게 클릭, 클릭 소리 나가고, 여기서 락을 해주시고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한 10분 정도에서 15분 정도 씨름을 해봤지만 전혀, 들어가지 않아서 다간은 이렇게 프로포션을 해놓고 다간엑스는 그냥 예비 부품을 사용해서 앞쪽 예비 부품을 사용해서 그냥 예비 부품을 사용하면 확실히 다감보다는 합체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에 날개 이 내리는 날개가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얇아가지고 잘못하면 이 여기는 좀 괜찮은데 여기는 나사를 조일 수 있으면 제가 좀 조여야 되겠네요. 이게 벌써 이렇게 헐렁헐렁하려가지고 굉장히 불안합니다. 합체하는데도 이게 지금 새 제품이다 보니까 기믹은 괜찮은데 관절 부위가 굉장히 빡빡해가지고 그래서 합체하는데 고생을 좀 했습니다. 보면 얼굴도 꽤 괜찮게 빠졌고 칼도 이렇게 여기 어스캐논 할때 이거를 열수 있는데 잘못하다가 부러질 것 같아서 시도를 해보다가 못 열었습니다 결국 그리고 한쪽은 캐논을 놓고 요 캐논을 해 놓을 때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요거를 돌려 주시면 됩니다. 돌려서 이것도 원작 구현이 잘돼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프로포션을 보면 다리 부분도 이렇게 올릴 수 있어가지고 허리 부분을 올릴 수 있어서 이게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옆으로도 이 정도까지 가고 앞으로도 이 정도 여기 치마 부분도 한 45도, 45도까지 올라가는 걸볼수 있고, 여기도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다리를 뻗어서 이 정도 이렇게까지 가능도 합니다. 멋진 포즈는 이제 뭐 이렇게 하거나, 근데 이거가 조금... 새 제품이라 좀 빡빡해서 다리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수 있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팔도 조금 빡빡하긴 하지만, 어, 이것 때문에 조심하시고,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팔도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딱딱딱 소리가 나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좀 불안합니다. 솔직히 부러질 것 같아서 이 정도도 팔도 이렇게 이렇게 관절이 꺾이는 것을 볼수 있고 앞으로 하면 이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돌릴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돌릴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팔을 이렇게까지 돌릴 수 있습니다. 좀 기괴하지만 이런식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네요 가지고 노는 용이 아니고 이거는 가지고 노는 용이라기보다 이제 디스플레이 하는 용이기 때문에 살짝살짝씩 조심스럽게 해야지 뭐 소노공 왕구 처럼 크게 가, 가지고 놀거나 어릴때 처럼 막 집어 던지면서 가지고 노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구매하신 분들은 조심해서 합체와 분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 다간 제품을 공용구제품보다는 확실히 더잘 나왔습니다. 좀더소노 이용해서 전 제품을 이용해서 이 제품을 이용해서 이 제품을 이용 좀더 깔끔하게 나온 느낌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여기 날개도 그렇고 여기 뒤에 어스라이너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빡빡 처음에 빡빡하기 때문에 합체 시에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간도 요렇게 매그넘까지 매그넘 까지 달아 줬습니다 방안 동안 이게 가동률이 꽤 좋아서 가지고 이런식으로 할수 있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그 매그넘 소는 포즈까지 가능하게 나와서 괜찮네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간 엑스는 합체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예비 부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 확실히 한 25만 원 정도 했는데 괜찮게 나와서 만족하네요. 후드디어 이렇게 변, 설명서를 보고 다간 제트 모드를 변형 시켜서 합체를 풀고 설명서를 보고 이게 굉장히 빡빡하거나 안 맞, 이게 맞는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디스플레이까지 하고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게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 앞부분은 딱 맞지 않고 뒷부분은 스탠드가 딱 맞더라고요 앞부분은 이렇게 그냥 떨어지고 뒷부분은 그냥 이렇게 좀 하는데 이 스탠드를 보면 설명서대로 여기 구멍 뚫린 부분 이 구멍 뚫린 여기 구멍 뚫린 부분에다가 이렇게 합체 시에 다간을 대신하는 안쪽 가슴 부위 파츠랑 예비 파츠랑 이렇게 주먹을 총세종류 주먹을 갈아낄 수 있는 주먹을 여기다가 꽂을 수 있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꽂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팔을 360도 이거를 이 팔을 360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어스파이스 모드에서 팔을 360도 꺾어가지고 반대로 꺾어서 칼을 한번 쥐어봤습니다. 다가는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애니메이션은 원래는 합체해서 날아, 멀리 날아갈 때는 이제 자동차 모드로 변형해서 여기 위에 타서 가는데 다이치랑 다이치였나 이름이 어무튼 저는 이 디스플레이용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나간을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어스파이트 랑 라이너랑 여기 보면 이쪽에 이렇게 합체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불안불안 합니다 이음새 부분이 설명서를 보면 이렇게 이 부분을 여기다가 맞추려고 하는데 이게 맞추기가 굉장히 좀 생각보다 빡빡합니다 설명서 대고 여기 까만 부분 다가 이거를 넣어서 잘 맞춰서 해주면 되는데 굉장히 빡빡합니다 맞추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그 후에 설명서대로 이렇게 끼워서 하시, 해주시면 스탠드가 맞습니다 그래서 다간 Z 모드 롤 할수 이렇게 프로포션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부분에 설명서를 보면 이 앞부분에 요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어스라이너가 어스라이너 앞부분을 뺄때 요렇게 해서 빼주면 된다 라고 했는데 아 몇번 시도를 해봤는데 부러질 것 같아서 못 뺐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에 이게 나와야 되는데 빡빡해 가지고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질 것 같아 가지고 그냥 저는 안하고 요런 상태로 디스플레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 이게 다간 엑스보다 훨씬 더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카옹을 3개를 주문했는데 하나는 그레이프다 얘랑 세체에서 브레이크다간 GX 하나는 카옹, 하나는 그냥 사자 모드로 디스플레이를 해놓기 위해서 세 개를 샀는데 일단 카옹이 출발했다고는 하는데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출발을 했다고 하니까 카옹이 오면 다시 한번 카옹과 다가넥스 그래서 변신해서 브레이크다간 GX까지 하는 걸 한번 찍러볼 예정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